음... 정면포... 이번에는... 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로 오큘러스 퀘스트 2 입니다 9월 16일 페이스북 행사에서 공개되자마자 바로 질러서 10월 14일날 저희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일단 대충 박스는 요런식으로 생겼고요 제가 구매한 기기는 256기가의 모델로 별도의 악세사리 없이 본품만을 구입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도착한 제품을 받고 바로 느낀건 확연하게 줄어든 박스의 크기였습니다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입하기 이전에 해외 배송을 통해 오큘러스 리프트 S를 구매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두 상자를 비교해보았을 때약 1.7배 정도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무선기기이기 때문에 전에 사용했던 리프트 S랑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엄청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 박스 안에는 제품 설명서와 품질 보증서 그리고 usb-c 타입의 케이블과 그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구성은 생각보다 엄청 심플했고요 이제 본 컨트롤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번 오큘러스 퀘스트 2 모델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출시가 되어 딱 보면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요 컨트롤러는 리프트 S에 비해 버튼이 달려있는 판이 넓직해졌으며 그립감은 확실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은 리프트 S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귀찮아서 스트랩을 끼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니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자석 방식에서 똑딱이 방식으로 바뀌어 이제 사용하는 동안 갑자기 여기가 벗겨지는 일이 없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안경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렇게 새로운 구성품이 추가가 되었으며 시야각을 조절하는 설명서가 뒤에 붙어있는데 한국에 정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설명이 써져있지 않네요. 슬프다... 헤드셋의 왼편에는 이어폰 케이블과 C타입 케이블 포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게임에서 조절할 수 있었던 볼륨 조절이 헤드셋 아랫부분에 새롭게 부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퀘스트 1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사용했었던 리프트 s랑 바이브는 없어서 었 엄청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착용감을 결정짓는 헤드셋 고정부문을 살펴보죠 이게 제가 퀘스트 1을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대충 사진을 보니까 뒷부분도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어 이걸 당겨서 조절하는 방식인데 이게 전부 스트랩이라고 해야하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단점이 있다면 머리에 맞춰놓지 않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엄청 땡기고 내 머리에 맞추기 위해선 귀찮은 수작업이 필요한데 한번 머리에 맞춰두면 별도의 터치 없이 수월하게 쓰고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짠. 뭐 그래서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나름 뽕을 뽑겠다고 밤낮으로 열심히 퀘스트를 사용한 간단한 후기를 이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그전에 사용해봤던 vr 기기는 htc5와 오큘러스 리프트 s가 있습니다 바이브의 성능은 확실히 우세하지만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장소적 제한이 있었고 리프트 s는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선을 연결하는 디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엄청난 수준의 성능을 뽐내진 못했습니다 툭하면 비트세이버 렉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 퀘스트2는 혁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64기가 기준 299달러 한국에서는 41만원에 판매되는 이 기기는 성능은 올라갔지만 가격은 내려간 미친 가격 책정을 보여주었는데요 리프트 S가 1280 1440에 80Hz 퀘스트 1이 1440-1600에 72Hz라면 이번 퀘스트 2는 1834-1920에 최대 90Hz까지 지원하는 성능 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현존하는 VR중 최고라고 평가받는 벨브 인덱스의 1440-1600보다 더 높은 사양이죠 게다가 스냅드래곤 xr2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고 90hz도 문제없이 작동되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대 같은 리프트 s 같은 경우엔 계단현상이나 픽셀들이 눈에 잘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퀘스트 2에서는 아주 가까이 보던가 작정 하고 집중해서 봐야 겨우 보일 수준으로 확실하게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착용감도 리프트 s는 뒷부분을 돌려서 조절을 하다보니 조금 격하게 움직이면 고정부분이 좀 헐거워지기도 하였지만 퀘스트 2는 그런게 없이 전부 스트 트랩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 큰 막힘 없이 짱짱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 개인적인 착용감 자체는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무선이죠 오큘러스 1부터 무선이었지만 저는 1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vr 기기 특성상 사용시 여러 방면으로 움직여야하고 몸을 틀어야하는 경우도 많아지다보니 오랜 시간 사용하다보면 선이 틀어지고 컴퓨터 에서 멀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쓰고 침대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vr이라는 기기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서 전보다 더 쉽게 vr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거왜그 전에 vr 사용하려면 뒤에 선 두개나 꼽고 치우고 선 정리하고 이런거 귀찮아서 안켰었는데 이건 그냥 전원버튼만 띡 누르면 끝이니 신세계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배터리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기를 켜고 풀로 돌리면 얼추 두세시간이면 배터리가 다 녹습니다 이러다보니 장시간 게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하고 결국 유선과 다를 바 없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게임에서 같이 포커를 치던 많은 외국인들도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용하고 있어서 몇번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퀘스트2의 배터리 부족 문제는 대부분 공감하는 주제였고 그냥 긴 충전기 사서 쓰거나 오큘러스 링크 같은 케이블 사서 끼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오큘러스 링크의 가격은 10만원대입니다 근데 뭐 기기 특성상 장시간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불편함을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몰입해서 즐겨야 하거나 장시간 플레이가 필요한 게임을 즐기기엔 좀 많이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 엔딩을 약 12시간만에 봤던 걸 생각해보면 풀 충전을 적어도 4번은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배터리도 뭐 대책이 없는 수준은 아니어서 나름 깔짝깔짝 충전하면서 즐기기엔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 퀘스트2는 성능은 더 올라갔지만 100달러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보여준 만큼 그야말로 vr의 보급화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사양이면 개인적으로 는 41만원이라는 돈 정도는 주고 충분히 구매할만한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빨아줘서 이거 광고 같다고요? 제피 같은 55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